땅에 먼저 심어둔 대파들, 모종을 새로 심을 수 있을 때까지 길러서 먹어야 해요.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비료봉지들, 오늘의 할 일들입니다. 무게가 있어서 뜯어서 정리하기도 쉽지 않네요. 냄새가 많이 날것 같지만 또리네 뒷마당에는 옥수수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곳도 땅을 고르고 고랑을 만들어 줍니다